안녕하세요.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왕코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안 올린 지가 거의 1년이 다돼 가거든요.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졸업을 하고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좀 바빴어요. 그리고 그 학교생활이 너무 바빠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생활이 좀 힘들어서 휴학을 한 상태이고 휴학을 하고 일하면서 다른 공부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여유도 생겼고 해서 브이로그를 조금씩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일본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일본 생활 브이로그를 많이 찍고 싶은데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한국 생활이 좀 재미가 없... 재미가...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형이 폰 바꾼다고 해서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홍대에서 밥 먹고 핸드폰 바꾸고 음, 카페도 갔다가 집에 올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 음, 신발은 디노, 하크네, 팔린디노, 하크네. 하크네. 얘로 신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어, 추워. 이경다 깨져서 이거 왜 찍어? QR, q 먹고 싶다고? 나는 보쌈 먹고 싶어. 보쌈? 응. 보쌈 두개한면 돼. 세개 하면 안 될까? 싫어. <웃음> 보쌈이 나왔습니다. 저희는 지금 밥을 먹고 햄버거를 하나 더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 향이 끄면서 고기가 되게 크다 음, 음. 세트는 양이 많지 않나? 어, 너무 단품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이런 거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런 커튼 괜찮은 것 같은데. 그치. 음. 너무 비싸. 얼마인데?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. 어 나도 이래 이쁜 거 좋아해. 음. 전시인가? 괜님. <웃음> 별로인가? 귀여워. 별로구나. 근데 이미지 가 훨씬 더 순해져. 그렇게 보니까. 안타깝. 우리가 하는 게 조난자들인가? 어. 그 조난자야. 조금 수 있어 음. 쬐끔 저희 결국 방탈출은 실패를 하고 <웃음> 코인노래방에 왔습니다 <웃음> 일로 들어가자 방이다 어. <웃음> 이제 들리나? 안먹었나? 아니 아직 안먹었다 왜? 아까 놀다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거야 지금 지금 머리가 아파서 입맛이 별로 없긴 한데 입맛이 없으니까 치킨을 먹어야겠어요 타이레놀 엄마. 타이레. 어? 타이레놀 살려고 했는데 다 팔렸네요 어떡하지 집에 있는 약을 찾아봐야겠어요 급한대로 예전에 사둔 감기약 같은 걸 먹어야겠어요 맛없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피부결이 안좋아가지고 스크럽제를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아인 프롬 피그 스크럼 마스크가 좋았길래 한번 사보려고요 제가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있는데 한동안 거의 1년 동안 안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태원 클라스를 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후반부가 약간 아쉽긴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이제 뭘 봐야 될지 살짝 고민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다음 영상은 뭘 찍어야 좋을지 고민을 해보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바이